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 당구 빌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저번 시간에 당쿠션에 있는 원쿠션 걸어치기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장쿠션에 있는 원쿠션 걸어치기를 제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 가시죠. 자, 원 쿠션 걸어치기 시스템 음, 장 쿠션을 맞고 가는 거죠. 자, 포인트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반 포인트씩 올라갑니다. 1, 2, 3, 4, 5, 6, 7, 8. 자, 도착 포인트 똑같습니다. 1. 2, 3, 4, 5, 6, 7, 8 자, 수구 출발 포인트 4, 5, 6, 7, 방칸이 8입니다. 공식은 출발 빼기 원쿠션은 도착입니다. 자, 이쪽도 제가 숫자는 기입을 해드릴게요. 이쪽 편으로는 잘안 치겠죠? 그러나 제가 숫자는 기입해드리겠습니다. 비큐치기를 많이 치죠? 3, 2, 2, 1, 1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숫자가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배치를 나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대략 출발을, Q선을 이렇게 까봤더니, 6이 나옵니다. 도착은 2가 되고요. 자, 원쿠션 있는 포인트, 대략 4쯤 되겠네요. 600이 4는 2죠. 자, 이 공을 치실 때에, 음,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지만, 6까지는 괜찮고, 7부터는 두께가 조금씩 틀려집니다. 설명 드릴게요. 6까지는 반 두께를 치시면 됩니다. 7, 8도 반 두께를 치시면 되는데, 두께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쭉 와서 6까지는 1접구와 프레임 포인트 중앙을 있는 선을 하나 긋습니다. 여기를 치시면 반 두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7이 넘어가면, 요 반에서 반을 더 줄여주셔야 됩니다. 1접구가 있는 쪽으로. 그래야지 반 두께가 맞게 돼 있습니다. 자, 요 점도 유념해 주시고요. 6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시타를 해 볼게요. 6 빼기 4는 2. 아, 당점 설명안 드렸네요. 당점은 상단 무회전입니다. 12시죠. 두께는 반 두께. 뭐 샷은 미들발로 정도 넣으시면 되고 스피드는 2에서 3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자, 시타 해볼게요. 2에 딱 떨어졌네요. 음 공식대로 치, 치면 되지만 공식대로 안 나오는 각도 있겠죠? 자, 1족구를 4에 나놓고 요번에 2에 있는 게 아니고 1에 나눠 보겠습니다 1에 나놓면 600이 4는 2인데 한 칸이 더 짧죠 그러면 3팁을 주시면 됩니다 당점은 9시가 되겠죠 자 똑같은 두께로 쳐볼게요 속도는 뭐 빨리 하셔도 되고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너무 빨리만 안 치면 됩니다 자 3팁 1에 떨어지죠. 한 칸이 짧아지는 거. 두 칸도 짧아질 수 있겠죠? 자 4에 놔두고 목적구는 코너를 돌수 있는 각으로 설정해놨습니다. 수구는 6출발. 자 이렇게 되면 600이 4는 인데 제로에 있죠 이렇 되면 두 개가 차이 납니다 그럴 때는 하단 당점을 주시면 됩니다 당점은 7시 반당점입니다 속도는 빠르게 하셔도 되고 음, 천천히 하시면 안되겠죠 밀리는 각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탄력있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 샷을 해볼게요 7시 반 당점을 주시고 샷을 어느 정도 시원하게 넣어주면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이 포인트가 짧아졌죠? 자, 이런 배치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음, 수구 출발 포인트는 6이고 1족구가 있는 포인트는 4에 있네요. 그러니까 6 0이 4는 2죠. 1족구가 2에 있어야 되는데 이번엔 4에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음자 역팁을 투팁을 주셔도 되는데 그거는 너무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는 두께를 8분의 4 두께에서 8분의 2 두께로 줄이는 겁니다. 어떻게 줄이냐면 자 이렇게 칠 거니까 1족구가 있는 일족구가 놓여있는 이 선상과 프레임 포인트 점에 반을 치면 어느 각도에서나 똑같았죠? 치면 중앙을 노려서 치면 반 두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쪽으로 반칸도 옮기시면 8분의 2 두께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연습이 필요하겠죠? 처음부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연습을 하시면 음, 대략적인 두께가 맞게 되어있습니다. 자, 시타를 해볼게요. 속도와 당점은 똑같습니다. 저 중앙을 놓으시고 사슬하시면 이 포인트가 더 길게 나오죠. 음, 두께 1당 1씩 올라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두께를 맞추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씩 조금씩 옮기시면 연습하기가 좀 쉬워지시겠죠? 자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 Thank <music> you.